왕 저기 살인 때때때데 근데 저기 화를 안 내는데 진심을 안 내는데 뭔가 어찌 난헤미에라 그냥 와 어찌 온수를갖다가 그걸 갖다가 미나리 애를 닦고 이렇게 말하냐 이 말이야 어? 그런데 법학그선사 다가 뭐라 하냐면 대지 절절 소식하고 대지에 온 마님 큰땅말이오온 지구상 의 지상 전체 대지에 절 소식이요 소식이 다 끊어져 있다 말이오 응? 무슨 소식이든지 뭐 사람은 소식 무인 무슨, 무슨 소식 할것 없이 일체 소식이 다 끊어졌다 그말이오 일체 마무르지 대지에 살고 있는데 와 대지 소식 이 끊어졌다 그말이오 수연 독인지라 수연이 말이지, 아주 많은 데면 참 빼나게 아주 뛰어나게 말이야. 독인지, 홀로 많은 데면 아주 천진하게 많은 데면 이미 자재로 아주 자유자재하게 이런 놀더라. 그것도 무슨 소리겠어? 온대지의 말, 대지의 무슨 소식, 이 소식은 아무 소식도 볼수 없어. 이 소식이랑 보통 뭐 사람, 분인 동물, 뭐 새, 뭐 이런 소식뿐만 아니라 여섯은 뭐, 불배비고 세배비고 할것이 부처고 조사고 말이야. 이런 소식. 집중만 안 되면 그 임재가 말하는 이 뭐, 이 사료관이면 산미인 사군인 산 말이야. 이런 소식도 이섯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야. 어? 그런 동시에 수연 독임진이야. 아주 턱만 안 되면 참말로, 음, 뛰어나지 말이야. 독임진이 이미 자제하지 말이야. 이렇게 아주 참말로, 어, 이제 법을 갖다가 쉬고 자유자재에게 이제 놀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야. 자매은 어락한데면은 말이야 수진호중의 별류천이라뭘 알아지 야뭘뭔지 알아라 호중에 두림이 쏘게만 되면은 두림이 술병 술도미 말이야 술찜 쏘게 또별류천이야또 어? 만되면 그 이제 별천지가 하나 또있단 말이야 천지가 또 하나 있어 어 천지 이 이전에 이제 그 저기 그 비유로 말하는 소리다 비유로 말하는 소리인데. 아, 웬 사람이 만데이 저, 두리미에서 술 두리미, 뭐, 저 두리미가 큰게 하나 있는데, 보고 집 가서 뭐큰 두리미 하나 있거든. 예를 들면, 아직 두리미 하나 있는데, 그 아, 두리미 속에서 사람이 하나 나오더니, 아, 난, 저기, 저, 좋은 구경 한번 하려고 내따라오 가거든. 그게 무엇인지 않게. 내 두리미, 저, 큰 병속을 들어가자, 이라비이 얼마나 큰는지 말이야. 그게 병속로 따라 들어가 봤거든. 그가본게 아주 막, 뭐 배려천지야. 어? 아주 만듦이 경치도 좋고, 뭐, 없는 물건이 하나도 없고, 요새 무슨, 뭐, 저기, 그런 것을 하여뭐청학동이뭐 이런 소리를 말해 샀는데 이 그와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아주 이상 세계 이 세상에서 볼수 없는 세계 예? 이 세상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걸 갖다가 호중 천라고 가는 거야 이두이미소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도저히 볼수 없는 그리 극락 세계도 어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다 말이야. 그걸로 호중 이라고 가는 건데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비유로 비유로 말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결국 만드는 뭐 음사저게 경계는 빼고 말이야 사람은 군둔다는 둔다는 이 소식을 알려면은 참말로 두리이쏘게 말이야. 극락세이 있듯이 극락세 화장차라 있다가 말이야.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봐야 그런 걸 알아서만은 이저 사람은 갖다가 그대로 두고 경계를 뺀려는걸 갖다가 알수 있다 이말이라이말장 말이 애를 입니다 먼저는 그삼면삼묘 삼구 저그 법문을 했는데 계속 와서 내가 보고 그런 소리 해요. 그뭐 우리는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무슨 소리 말은 지키는데 무슨 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 말이야 결국 신임 혼자 하는 게지 뭐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이지 이익이 없다 이지야 이익이 없다 이기 말이야 그런데 이런 이런 걸 갖다가 본지 설파을 하지 안 하는 것이고 말이야 임신 시이 참으로 크게 깨친 데서 이런 지품대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어 말로 가 있고 저기 저기 설파도 하다 않을 뿐 아니라. 분명히 또이또이또 이, 또 이, 또 말로 또 표현한 소리야 이 소리를 못알아듣는데면은이 소리를 못알아든단 말이야 내뿐 아니라 어떻게막 천부를 만조사 나가 있고 미래기 다하도록 설명을 해봐지다못 알아든다 그 말이야 어? 지금 이 말한 말들은 아주 분명하게 아주 청천배일같이이 임재신 법문을 갖다가 다 이제 참으로다 표현을 잘 안긴다 말이오 그리 표현을 잘해도 못 알아듣는다 하는 것은, 지금눈 감고 앉아가 있고, 태안 빈다 하는 한 소리가 똑같은 소리거든. 아, 눈뜬 사람이 저 하늘에 해가 지금 웃두고, 별이 웃뚝고뭐 산이 웃두길 사람뭐눈 감고 앉아가 있고, 아이고, 만날 그니 혼자 하는 소리, 난안만 봐도 안빈웃짜란 말이야. 이게 이제, 눈뜬 사람이 하는 소리를 갖다가, 에? 그, 이제 해가 웃뚝니뭐 달이 웃두니, 별이 웃뚝니 이런 소리를 할래미는 말이야 같이 눈을 떠야 되지, 눈을 떠야 되지. 눈 감고 앉아 자꾸 문손이지모르겠다그건참 곤란한 소리라. 곤란한 소리 어찌, 어떻게 하지 우리 눈뜰 작정부터 멋진 하자, 이기라. 나문손아지못알들때그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니가 왜 무슨 소정고 이달 끼야. 이것은 결국은 어찌냐면은 금방 이해했지만눈 감고 앉아 는 봉사가 이러면 대중을 무시한다고 하려는 지 모르지만 알을 내보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아마 그런 사람이 되게 많지는 않겠지만 더해이기야 야시 탈경, 응? 야시 인결 부탈고. 그럼 어떤 것이 만되면 사람과 경계를 다 뺏어버리냐 말이오. 이 말부터 웃었거든. 뭐 사람은 그만두고 경계를 뺐니, 경계는 그대로 두고 사랑을 뺐니 말이오. 또 사람은 뭐 경계를 다 뺐니, 상은게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라. 어? 그렇지만 이건 이제 공부해야 한다. 그 말이오. 그렇지만, 이 법문을 하면서 이 있는데 그냥 명말씀 넘기고. 모르는 소리지만은 이제, 어, 원하를듣지만이 얘기는 해야 될거 아니야? 병궁 절신의 덕철병이야 병분이라 강건자 그 병주 분주 땅일이며 분주 병주 어 저쪽에 만든 병주 분주인데 말이여. 그 예? 나중 저 중국에서 좀멀리 떨어지는 곳이야. 병분의 절신이야. 오만들면 어? 음신이 막 끊어져 있단 말이야. 요새 어떤 뭐 절신을 가르 숨세. 요새 라디오도 가고 무슨 전화가 있으면에 막안만뭐 음? 저게 살이 안 되고 하더라도 그 소식을 아시지만은 그때는 꼭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소식을 전해기리 되는데 원카 이제 문베이 있는 게네 사람 나고할 수도 없고 그런게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단 말이야. 아 어? 완전히 끊어졌대요. 그 어찌 되냐면 독채일대야 지원째 만데 병주 문제 지원자그그쭉마일방 일방적으로 살았지. 이 쪽사 중국 사람들하고 이 대륙 사람들하고 말이야. 어? 아무 관계 없다 그 말이라.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은. 음 이 사람과 경기를 갖다 다 뺐다, 이 말이야. 빙군절씨. 빙주, 빈주, 빙주는 하준이 뭔데 되나, 소식이 완전 끊어져 리거든걔 독천리병이야. 어? 그쪽에서 이쪽을 모르고, 이쪽에서 그쪽을 모르고, 말이야. 완전히 서로 관계없이, 말이야. 그래야 살더라, 이 말이야. 해리우, 그 다음에 풍열씨, 뭐라, 간장면은, 섭족 진전의 그 수급급이요. 응? 발을 척디디고막안 되면 앞으로 나가거든. 쫓아나간다, 말이야. 그런데 수급기 위어 얼른 다름박질을 급하게 가야 된다고 그 말이야 어? 왜 천천히 안 가고 급하게 가라하냐고말이야 그 어? 급하게 가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발을 딱 뗐다, 저기에, 발을 갖다 땅을 찢고 앞으로 써 나가는데 말이요. 뭐지 급하게 막 얼른 막막 막 쫓아 달름박질 치라, 이말이야촉폐 당해야 <웃음> 맞지지 않아. 채쪽을 들어오고 어떻면안 되면 이제 채쪽, 그말그 때리는 채쪽 말이야 말 때는 차쪽를 두고, 말패 때를 매거든. 결국 만드면 이제 말그 안장을 갖다 뜨, 이제 그언다가 말이야. 말 등에다 가다가말 타고 지금 뭐지 갈판 아니야? 말 짓지요? 응? 우튼 저기 천천 하지 말아 말이야. 그급해게 하라고 말이야. 어? 앞에는 뭐 있냐면은 타고 가는 게 이제 걸어가는 기둥. 발을 뒤두고 앞으로 쏙 나서는데 말이야. 그럴 때는 어쩐지 막 급하게 가야 되지. 천체 가서도 보시고, 어? 을 지금 탈라고 지금 만드면 이제 저기 말 채쪽을 두고 지금 올라서 서는 말이네, 말이야전체히 가지 말고 급해 가라고 말이야 이것도 이제 사람과 경기를 갖다가 이제 다 뺀다는 말이오. 이것을 갖다 표현한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수산스님이 또 뭐라, 가님의 많이 자기일종인데 예? 많이, 많이, 만인, 오, 무지 천인만 사는 사람들이 다 어쩌냐면 그 사건 멸을 하나 만들어놨어. 멸 하나 만들었단 말이오. 어? 미 네. 사람 죽을 것 같으면서도 아무도 필요야. 많이 자길 지냐천님 많이 많이 말을 밀 같다는 멘들한데. 예, 신이 진대들라 세상 사람들이 어찌 그때 사람들이 다만 슬퍼서 자꾸 오사한다고 말이 슬퍼서. 응? 와천님 많이 많이못 무튼 이 저쪽에 밀 같다는 멘들고 말이야. 이것은 자천님 많이 나가 한때 어떤지 저기 저 끌어 묻어삐다 개 하는 기라. 이거는 천님 많이 된 사람한테 한 부디에 막 끌어무드 빌고 말이야 무드가 있고 밀 하나 몇 대를 나왔다가 말이야. 응? 그런데 지인이 진대비라 사람 사람들이 막그 사람 사람들이 다 보고 말님면 사람 그 이제 살인 많이 죽어가 있고 한 부디 갖다 끌어무드 입다 하시니 얼마나 그 비참한 일이야. 꽤오르한다이 말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경을 부타라는 사람과 경계를다 이제 빼앗아 빼는 것을 갖다가 표현한 소리야. 법학원은또 뭐냐면은. 초항인빈색이요 거치다, 그 어? 풀이 거치다그 말이야 풀이 만들 이들이 좋아가 지고 참을 빛도 좋고 말이야 음? 만지도 좋고 이래야 되긴데 이루 만드니 풀이 거칠가 했고 만드니 만지도 많하고 보기도 싫다 고그 말이야 어? 그러한데 인빈세이요 사람들이 만드면다그튼비 변색을 내낯빛지만드비변해다그 음? 말이야 어? 그푹 풀을 보고 그런데 범세이 범성을 양고매라, 범인이고 범부고 세인말이야 범부고 세인인 줄할것 없이 둘 범부 세인을 갖다 다 하면 입힌다, 이말이이 범성을 양고매라, 그건 자 보통을 하는 소리인데 범부 세인이라고 하면 이제 중생과 부처고 뭐지다 입힌다, 그말이야 이와서는 이제 중생도 설수 없고 부처도 설수 없고 말이야 어? 범인도 세인도말이야 모든 것이 다설수 없는 자. 그런 자, 무서운 것은 말하는 소리야. 그러한 자명심에 여기 대해서 말하겠냐면, 환중천자치기와 세회장군이 아니라 환중이 말이야. 환중이란 것은 대월 속을 말한 것이야. 대월 속에서 천자만 미비조치을 갖다 청렬을 음, 이제, 예, 후련을 하면 하거든. 법령을 낸다고 말이야. 그런 동시에, 예? 세회장군이야저 변방에 국경을 지키는, 국경을 수비하는 말이야. 그 살인관이 말이야. 또 이제 군련을 하나 또 발표를 한다고 말이야. 어? 그 천자, 어떤 조치과, 그 장군은, 그 장군 군법, 군리란, 그것 다무서운거 아니야.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 인경을 갖다 붙하느라, 사람과 경계를 갖다가 다 갖다 뺀다, 안 돼서 하는 소리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하스 인경을 구부탈고, 앞에는 사람과 경계를 다 뺀다, 했고, 뛰어와서는 만들면, 사람 경계를 다 뺐지 않느라, 그래야 준다, 이 말이야. 반대요. 어? 반대란 말이야 그니 인지심이 말 하냐면은, 왕등보전에 그 야로 구가로다라 인김이 말이야 인김이 보배우튼이 저, 우튼 궁전에 툭 트... 올라서단 말이야 어? 인김이 만드면 참말로 그, 그나라에서 최고 된 사람 아니야? 최고 된 사람인데, 임금 사는 집인게 얼마에 자칫 거냐고 말이야그니 인김이 그 촌, 우튼 집 보전 말이오. 보전국에 뜨인제 트... 올라서니까네. 야로후가라야로저 우띠, 드레스만 늙는 백성들이 다 좋아서 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했더라, 이 말이다. 앞에 거는 전부 다 죽이는 판이고, 어? 뒤에는 만드면 다 지금 살아나는 판이거든, 다, 다 사는 판이야. 왕등보전이 야로후가라 인기미 말되면 저 군고를 대구 위에 드 만에 올라서 니까말이야야로후가야 우띠, 온천하 백성들이 다 좋아서 만드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다 이거지라. 대륙, 어, 결국은 반드 풍절이 또그 어디에서 뭐라 했냐면, 상업강남 3월에 항상 내가 생각하는 뭐냐면, 어쩌면, 예? 저 강남, 남쪽 말이야 남쪽 3월, 3월달, 남쪽은 본시 딱 저기 안치고요안 치운데, 3월달 되면 더 많이 되면 더 이제 참말로 이자 좋은 때라고 말이오, 자, 제체에 과연이라, 자오락한 새가 만드면 그 참말로 이제 우르산데 말이야. 음. 우르산데 온우트이만드 꽃이 피고 해가 있고, 청가지 우트이 만가지 되는 꽃 냄새가 막온 천지기 진동하더라이 말이다. 음? 봄이 돼가 있고, 이 강남에 만드면 이제 참말로 풀이 우진 곳에서 말이야. 예? 풀이 우진 곳에서 어? 자오락한 새가 말이야. 우르르 우는데 그햇취그 그 꽃, 꽃 햇취와 그 꽃, 꽃 행치가, 오만, 천질 진동한다, 그 말이오. 걔 그, 이제, 좋은 새가 울음을 는데 그런 동생 봤는데, 꽃이 난버려, 꽃 행치가 진동 하니,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오. 응? 수단또 뭐라 가냐면은, 문처 분명 다쳐지니라, 문처가 분명한데, 묻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고 말이오. 묻기를 갖다 아주 분명히 묻는데, 다쳐지니라, 답쳐도 친절하게, 친절하게 답 대답도 한다, 그 말이오. 응? 그 반대로 묻는 것도 천찬이 묻는데 어떻게 대하한 것도 천찬다고 말이야 불친절하다고 이래 되는 것이 아니고그 반대로 묻혀 분명 답도진이라 묻기도 아주 분명히 지어갖다 묻는데 잘 묻는데 답하는 것도 아주 친절하게 말이야 그 묻는데 아주 적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니까 이제 법한 시위문또말라 하냐면은 청풍이 반, 반명하려 말이지 청풍마그마 어떤 바람이 말이야 말로는 바람이 달근 발을 갖다가 어떻게 저기 동물 했어. 결국 말에면자 다리 이 다리 하나의 빛이 있는데 말이야. 이 밝은만 어떻이 바람이 서둘 분께 참 좋더라 그 말이야. 달만 어게 하나의 빛이 좋은 일인데. 아그어떻이 저기 음, 바람이 좋은 바람이 분이 비이 좋아 청풍매 오리 만데 민자 합해 했는데 그러한 게이 야로가 소상신이라. 또 어떤 이드르군이 되는 말이야 소상신이라. 아, 미소성서설 만들면 아주 싸움도 안 하고 아주 서 진행이 잘 지낸다, 그말이야 아주 태평성세야. 그러나 자명식이 뭐냐면, 매월 청빙인 거래 이망내라. 매월와 청빙이 앞에 말하고는 같은 선입니다. 매월, 밝은 달과 말한 되면, 음, 예,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이망내라. 왔다 갔다 말이야 다리 우뚝 천지로 흔하게 비치고 있는데, 우뚝 맑은 바람이 왔다 갔다, 이 말이오. 그리참 좋더라, 이 말이다. 이것이, 이제, 소위, 이제, 그, 사려한 말입니다. 이것은 어냐면 이제, 이제, 법실 때 아주 살활할 자제 말이에요. 예? 죽일기, 우트기, 살려고 하는 것다가 말하지만 아주 차지 무해한 거 이것을 말한 것이에요. 뭐, 죽인다, 그렇게 뭐, 칼로 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법을 가입고, 법을 가입고, 사람을 우트기, 뭐, 저 죽이고 살려고 하는 아주, 참말로 우기 그, 아주 능청하게 잘 하는 기거잘 하는 게인데, 예? 죽일 때는 사실에 있어서 삼불살쪼란 말이에요. 인제신 법인데 그건 거 아니야. 적수단도로살불살전라고 빈손 말이야. 단도칼 하나 들고. 결국은 본거 빈손인데 또 칼이 있다그 말이야. 그것도 우습지. 빈손인데 우측 칼이 있어. 칼들고 인자 저기 손에 칼들어지면 그뭐당연하다 버리시는데 분명히 보 손은 빈손인데 본게 무슨 칼이. 있어? 눈에 비지 않은 무슨 칼이 있다그 말이야. 적수단도야. 빈손에만 안 되면 손에 비지 않은 그 무슨 칼이 있는데. 그 무슨, 그 칼에 강한 것은 보통 사람만 볼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음, 누구든지 말이야. 아무리 돈을 깨치다 사람도 그 칼을 벌수 없단 말이야. 그래가그 그러니까 칼은 어떻게, 어떤 데 쓰냐 면은 살벌 살쪄요. 보통 사람은 뭐, 그까이 히면 뭐 쥐고 살려면 묻지도 없지만은 말이지그말 필요는 없고, 부채도 쥐고, 근데 어쩐지 조사도 쥐고,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야. 그런 동시에 또 활벌을 할쪄요. 부채도 살리고 조사도 살린다 그 말이야. 결국 만드면은, 뭐 일체 생명을 쥐고 살리고 하는 거. 이거 위에 자제한 말이야. 이 법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많이 표현한 것이 사료관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주무 아세요? 이것은 게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장만한지만 깨치지 지 깨치지 않모르는 어떤지 예? 해가 안 빈다 다리 안 빈다 말이야 그 소리 하지 말고 얼부 눈부등 떠라 그말이눈부등떠눈 감고 안아 자꾸 안 빈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맥을 내려은 시간 어찌 됐나? 정면에는, 그, 이제, 그, 저기, 불암 근선사라고 의미하는, 불광 근선사라고 의미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개소한 게 있습니다. 그신 개소해 좋았습니다. 저가 왔어요. 천문지, 이제, 탈인불탈경. 응? 예, 탈인불탈경 말이야 사람은 갔다가 뺐는데 경계는 부다를 쓴다는, 이게 이제 그, 법문이야. 옹두의주숙인게치란 말이야 큰우슨집 도가지에 술을 갖다가 한 도가지 담았거든 담아도 술이 많으면 지금어더니 참다 술이 익었단 말이야 술이 막다돼지겠다이 말이야 법문한다 가지고 왔서술취하는거인게치여그 어? 술을 먹고 말장도 취해봐 어? 취해 한다고 말이야 큰도가지다 갖다가 두 가지 다 갔단 말이야. 술 한두 가지 다 하면 술이 만듦이 뭐 잘되는데그 술을 묻고 말이야. 어? 술을 묻고 사람들이 취해가있고 결국 술 취하면 가만히 있나? 어?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만드면 뭐 좋아서 막, 오천지 가면 내천지, 네 내선생이야. 네 우린 술 별로, 저기, 엘 때부터 난술잘 먹을 줄 몰라서, 그술 먹는 사람, 그, 그 저기, 취미인 잘 모르는데, 아, 폴라 지한잔먹으 막, 그, 아마 아무리 뭐좀 성질이 많은 사람도 한잔 먹고 나면 막, 그막 뭐, 노래 부르고 춤추자는 기같대 그, 그래 이제, 큰도가이에 술이 막잘되는데그술 먹고 사람들이 만드니, 이제, 뭐, 취해서 좋았어, 서 말이야. 노래 부러 춤을 추더라. 이 말이다. 인상아 열나 화정내라. 그런 뜻쯤에 저, 우쭈니만 숲에 말이야. 숲이 쫙, 숲으로 우거졌는데, 그 연기가 이꽉 차가 있어. 꽉 차가 있는데, 화정내에 화정해야 그 연기만 찌가 있는 게 아니라, 꽃이 말이야 천자만으로 꽃이, 꽃이 많이 피가 있고, 웃지 말라, 알릉살룡하니참 되게 좋다, 이 말이야. 참, 춘사면 호시절이야. 에? 봄, 봄날이 돼가 있고, 참, 온 웃지 많산이 말이야. 초목이 만드면 어떻 꽃이, 꽃막 온천이 만드면, 그, 저기, 꽃등거리 아니야? 꽃천이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이제 좋은 술로 한잔 먹고 만드면 좋았어서 춤, 추운 노래 부르고 하니까. 아, 그 비밀이 뭐, 이부등 더 좋은 세상에 어디있어 하면서 말삼기기를 갖다 하면 극락식이라게할야야반의무동이 음. 행각쟁이라 그런데 한밤중에 말이야 한밤중에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불을 딱꺼놓고 만들면 정량 불이 꺼, 꺼져가 지고 캄캄해 배이 캄캄하다 말이야